MBTI, 성향은 ENTJ. 예요 그래서, 굉장히 나서는거 좋아하고 주도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인데 일단은 오늘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좀잘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w 그 회사에서 업무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좀 진행하는지를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